지금부터는 이 수리사주로서 지금까지 배운 거 응?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풀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전에 사람이 딱 왔을 때 응? 실전에 사람이 딱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고 가상해보자. 실전에서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한 돈이 크든 작든 궁금하다면 그 대가가 칩을 된다. 그죠? 그런데 대가가 칩을 되는 사람들인데는 자, 대가가 칩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는 이 묻는 사람도 흙으로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잘한다 수리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상담해도 생각하지마 대가를 안 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거짓말을 할수 있겠다 맞아도 아니고 틀리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전에서 상담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예요두 가지 유행이에요 크게는 우리가 없던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두 가지 큰 문제는 하나는 뭔가 답을 얻기, 바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답을 얻기에는, 자,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퇴기를 하러 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궁합을 보러 왔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을 증명하러 왔다.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감정하러 왔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답을 그대로 딱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내 운명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냥 단답식이야 잉? 자 그래서 이거는 인연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건 간단한 거야 핸드폰 번호 내 줬습니까? 아니다 어디 뭐 어떻게 봤지? 공부해 봤지? 어디 내게 올려놨잖아 만드는 것까지 제발 공부 안해놓으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 만들고 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유튜브 봐요 그거는 보면 다알 거야 그럼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내가 오늘 인쇄해 줄 거고 자인연법에 따라가서 내 핸드폰이 이 번호가 좋나? 나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내 타고난 건데 여기에 핸드폰 번호 바꿨다 해가지고 내 운이 좋아지겠나? 바뀌겠나? 그럼 내 이름 바꿨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뀌겠나? 이런 착각 속에서 상담을 하면 저 뒤에, 저, 나중에는 이 동네에 못 있고, 저동네가 이, 이 일을 하려면 이동네못 있고, 저동네 가야 되고, 저동네못입으면저동네 가야 돼. 그럼 아니면 손들어 보든지. 그런, 우리 거짓말을 하면 이 시효가 없어. 꼭, 짧은 시간에 잠깐, 뭐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계속 뭐, 5년씩, 10년씩 갈 수가 없어.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수리 사주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몇 년이나 계속 그대로 있잖아 부산에도 가면 맨날 그대로 있고 봐. 자기가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자리에 옮길 필요가 없어 분명히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일이 당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사람이 또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 찾아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짓말로 대꾸하게 되면 게되다음데 가다보면 저 거짓말이다 하면 여기 사람 오겠나?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광주, 광주에서 대구, 대구에서 대전 이렇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어떻게? 저 식당에 뭐 설거지하러 가요. 아니면 저 산에 가서 밥 하든지 둘 중에 한게야 그런데 예선 나이들면또 간절이 아파 갖고 어떻게 서브도 되겠나 뭐냐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태안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인연법에는 이것은 우리는 뭐 태기를 한다든지. 궁합을 묻는다든지 결혼하려면 궁합을 묻어야 될까 이사람이 사람은 결혼하면 좋을까 이, 간단한 답이야 이 사람은 꼭 질문을 하고 싶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핸드폰 번호가 어떻다 차량 번호가 어떻다 이런 것은 단답식 번호야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풀면 돼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가서 뭐 헤매 뿐만 안 되지만 이제는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거잖아 자 이거는 간단한데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 했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할때 네. 업장이 되잖아. 어. 자, 그러면 이 업장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닌? 이런 문제는 간단해. 이거는 우리 자신감 있고 없고 안네한문적으로풀로뷰게 하는 문제. 그런데 이것이 업장이라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거. 오늘 2시부터 공부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 답이 완벽한 답이 없다는 거다자 예를 들어보자 내 운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장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자 그러면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프리미엄 주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쫄딱 많이 붙잖아 거기 수십만 갖고 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누가 답할 거야? 어? 아무리 점재라도 답하겠나? 못하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것은 학문이기 때문에 단계단계로 우리는 이런 일이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업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이 업장은 내가 판단한 업장, 업장이 아니라 다른 업장도 있다는 거요업장이나 자,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우리가 수리사주에서는 이것이 바로 업장이라는 거다 업장으로 대변해 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운의 시기라 하더라도 업장 때문에 안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망한 사람들이 우리 수리사주에 상담했더라면 야 예기치 못하는 이런 일들로 분명히 망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저물으로 가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원망하겠네 지금 수십만 가구, 어쩌면 수백만 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해보는 거잖아. 누구 말 때나 일본 같은 데서는 지진 나가지고 왕창무너지프 나면 그거 처부다 망해보는 거잖아. 그거는 인간의 운명하고나 상관이 없는 문제다. 자, 그래서 수리사조에서는 이 업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이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수리사조에서 업장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약이 돼서 내가 이 가는 길이 그렇지도 않 이것인데 여기에 이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 기액풍이라는 거다. 저번에 우리 이제 잠깐 우리가 풍은 주기를 해놨지, 그지? 자, 이 속에는 우리는 풍은 주기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주하는 상관없이 그러더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신의 기라는 것이다. 이거는 풍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신체에 인간에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신의 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체에 영향을 불가사의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이것이,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푸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원 비법으로 풀어. 육원 비법으로 풀, 품은 주기만 유원 비법으로 풀수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액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주 배우러 오는 사람인데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교체 보기에는 또뭐 기신이 무당만든다 기신 만든나 해서 허설이 뿅뿅하기 때문에자 그런데 신의 끼는 어떻게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거예요자 여러분 빙이들린 사람이빙의끼가 빙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귀신이 조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판단을 망가뜨리보는거예요그러면 몸에 붙어가지고 병도 이렇게 부고 내가 어떻게 신기가 들려가지고 사람을 갖다 기해꾸지를 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야요 요것이 우리는 유연신법이라는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거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전부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요 벗어난 거는 무단히 해야 될 문제고 이것서 있는 것은 어떻게? 귀신을 풀어야 될 문제고 망자하고 귀신을 풀어야 될 문제고 요 부분은 어떻게? 수리사제에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수리사제의요 부분, 요 신법에, 신법에 포함되지 않는 건 수리사주는 일반적으로 내가 거주으로 가고, 내 진로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부은 죽이는 이쪽에 포함되어, 이쪽에 포함되 있지만, 여기에는 애기치 못하는 이 귀신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망자도 있고, 우리는 귀신 수도 있고, 조상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는 액기와 우리는 신액기와 이 무당기가 있어요. 무당기 몸에 갖다 붙은 거요 그러면 이 업장을 일으키는 부분들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치고 못하는 불상사를 푸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업이라는 거에요. 업장 속에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푸는데 여기서 공통 분야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런 신법 점수이라는거에 이 부분은 무당이 풀고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깊이 이 육은 비법으로 이것을 풀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련사가 되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무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부분이래 학문적으로 자 신의 기운도 학문적으로 풀어받는 여기는 우리 전제조건이 있어요 자첫번째 우리가 일반 사람, 수리 사주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배우지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은 배우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로 우리는 정신이 올바르게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상,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세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이 무당의 길을, 이 종교 신앙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는 이게는 심신이 응? 자이 심신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인데 올바로 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사주와 기획품과 이 신의 길을 동시에 풀어가는 거예요 먼저 얘기지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갖고 주로 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치 이거 갖고 풀어간데 이거 갖고 어떻게 이것을 상담을 해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거에요 상세하게 그래서 이, 이것은 만약에 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사주 배우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반은 이 올바른 심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경우가 많아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봤잖아 내 인제 쫓기간 사람들 오면 많나? 그러면 이 표현이 많아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내 솔직히 말해서 한 40, 50%는, 이게 막 가짜다, 작아다, 사실 4 0됩니다만 이건 무슨 작아다, 이게. 이건 다 필요 없다, 이건 필요 없다는 거다. 그런데 너무 무당으로 간 사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지실를 미치갖고, 뭐, 무당이 비니 수준으로 만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신 차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무당의 길을 갈수 있도록. 나는 무당이요. 정말로 올바른 무당이요. 자신있게 무당으로 낼수 있는 사람들만 이 그럼 가다가 공부하다가 막안 되면 몇 조건이야. 응? 필요 <웃음> 없지. 이 심친이, 심친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거 표우지마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갈 것이냐? 나중에 우리 명상, 원이 만들어, 아마 만들어질 거야. 얼마 안 가면 만들어질 거다. 준비가 막 군대 군데 군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동참. 여기서 이걸 배운 사람들은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거 갖고 묵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 가서 다른데 정교 갖고 뭐그그 갖고 마법에 걸리 갖고 응? 사기치지 말고 응? <웃음> 이거는 각자 묵고 자는 거예요. 그그 지역에서 내가 상담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명상 센터 지역의 명상 센터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그 명상원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제약하는 방법도 배우고 우리가 명상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것도 가르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을 준비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차로 지금부터 시작하고 10월달부터는 미기생을 모집해 갖고 가고 이 중에서 뭐다 똑같이 리르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정신 나가서 사람 여기에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여기 갖고 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무당은 자기 끼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전부 다 이기다 이건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하다가 야 이거는 무당의 길이 너무 복잡하구나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부경 수련의 길이다 정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는 도서 아닙니까 그죠?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함께 가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과 이 육은 비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상담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더. 분명히 우리가 상담하러 올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다섯 가지라고 그랬다. 그치? 어떻게? 자, 힘들고, 어렵다. 어렵고, 세 번째, 고통스럽다. 그제?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그렇다. 그럼 우리 크게 위인이세 가지다. 자, 힘들다. 내 몸이 힘들다. 어, 몸이 힘들다. 어렵다. 내 돈이 어렵다. 세 번째는 어떻게? 내 정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판단을 못 했어. 판단과 결정을 못 했어. 아 내가 지금 공장을 확장을 해도 되겠나? 이런 거 물을 때내 점포를 한게더 늘려도 되겠나? 이런 거할때 이럴 때 판단할 때누구말따는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참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이 땅에 가면 좋겠나? 이런 식으로 두려워풀 때이것이판단 결정을 못한 것이지 이거는 벌써 물으로올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물을 것인가 답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응,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 자, 이 궁금해서 하는 사람은 이, 별로 답이 없다. 이거는 궁금해서, 지 인생이 궁금해서 하는 것은 거의 절반이 그 이야기 해줘봐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군아니면귀 아이먼, 사육꾼아니면 도덕놈 아니면 정신 나가고 하도 당하다가 어, 하소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신경 쓰지 마 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60살이 넘었다 이 말이야 만유자리가 지금부터 한 10년 지나면 60살 넘지 훨씬 넘게 돼. 그때 와갖고 내 인생이 어떻소 이렇게 모를을 오는 사람이면 올바른 정신이겠나 지금 우리는 내가 힘들만 내가 할수 있는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몸이 힘들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 이런 자리를 찾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돈 버는 데 차는 것이고, 정신이 안 막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를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판단과 결정을 잘못했죠. 자, 판단과 결정을 잘못해서 그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잘못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있을까? 이 어떤 문제를 하는 거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터 이제 상담을 이것을 개념을 딱 찾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언온인 말이에요, 그죠? 상담면 뭐? 우리는 사주를 보는데, 사주도 안 내놔놓고, 내보고 맞춰봐라 하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 그렇죠 <웃음> 그러면 사주가 엉터리가 되든, 진짜가 되든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서울에서 상담, 음, 옛날에 7, 8년 전에 상담을, 그 특강을 할 때, 그때는 이 수리사주가 뭔가 싶어갖고 궁금해서 이 도사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오갖고, 질문을 하는 거요 사주 한개 샘플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이거 누구? 이랬더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 죽은 사람이라 래 야, 이씨, 미신놈. 이놈이, 죽은 놈이 한 놈, 두명이가 똑같이 태어난 놈이 백 명이 넘는데. 에? 백 명이 어디 있는 뭐, 천 명이 다 돼가는데. 이 죽은 놈을 갖다가, 니가 뭐, 그래갖고 사주제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쪼글 팍 쪼글 돕는, 도망가 보다. 지는 뭐, 거의 덮어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주가 아무리 똑같아도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것을 인증을 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간에 태어난 사람들, 누구만 사주제에 치고 두 시간 만에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 100명은 태어날 거라 요 말이야. 5분 2시간 동안에. 지금부터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나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200명 될 거야. 일년에 3명, 1년에 30만 명 태어나니까 하루에 어떻게 되겠노? 1000명은 태어나는 거야. 하루에 1000명 태어나잖아. 그러면 두 시간씩 2의시간을 나누게 되면 12분이잖아. 그러면 2시간 안에 최소한 100명이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런데 100명이 태어났는데, 이 한, 이한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나? 나 지금도 이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만들, 하지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1000명이 죽어요. 계산상으로. 1000명이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 3개월 동안에, 코로나 150명 죽었다 했는데,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1000명이 죽어야 되는데, 150명을 이 체력이 하루 종일 이해가 하고 있으니, 나참 기가 차고 있는 거야, 지금. 중국은 얼마나 죽어야 되느냐 하면, 중국 지금도 얼마나 크지 말자기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고, 50배잖아. 15억이니까, 우리 5천만이니까 30배 정도 되네. 그러면 하루에 3만 명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루에 3만명이 죽어야 되는데 한 명도 발전안 됐다 안 죽을 때자고저한 적이 금말 사고라도 진짜 미국이 지금은 지금 공개하는 것이 미국이 맞아 하루에 10만명씩 20만명씩 이렇게 생겨야 돼 죽는 것도 하루에 몇 천명씩 몇 죽어야 돼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정상적이에요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걸 거짓말했던 뭐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 150명 나머지 800명은 그냥 지병으로 죽었다 지병에서 죽었다 하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기게 갖고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자 예를 들게 되면 아베도 궁지에 몰리고 시진핑도 궁지에 몰리고 김정은도 궁지에 몰리고 저 트럼프도 지금 선거한다고 궁기의 머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짜고 있잖아 짜고 치는 꼬들이 같이 비슷하게 그려버린 거야 이때까지 모아놨다가 팍 터져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놔놓고 돈 갖다 푸는 거야 돈 갖다 풀어봐야 1인당 40만원씩 나는 이름이. 누군가한테 이런 말 하더라 타오페리스에 묶어 노는 할아버지인데는 돈 4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경비하는 사람인데는 이 40만원도 안 준다 이거지 수입이 있습니까? 야 이거 웃기는 너지야 아, 재산 있는 놈이면 돈 받았고, 재산은, 아, 말하지 마. 그러면 안 되겠지. 다. 이게, 우리 월, 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나 궁금... 그래서 이런 사람 올때 처음부터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상담하려고 하지만, 자, 첫 번째.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람이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인사하고,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이 되도록, 믿을 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면 맞다, 내가 말하면 틀리시면 틀리다, 맞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고다할수 있도록,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야기하기 탁탁 들어. 그렇지만, 요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주도 엉터리 갖다 내놔놓고, 나이도 엉터리 속이면서, 니가 맞차말라 사고. 그래 놓고 안 맞다, 사고. 허소리하고, 그 나중에 가다 보면, 하여튼, 처음에는, 아, 맞다, 안 맞다, 해서 타가도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탁 열리고 나면 안 맞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을 열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풀라고 하지 마. 알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수를 계산을 했다. 두 번째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나이. 응? 나이가 필요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필요하다. 그제 우리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릎볼 필요성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것을 물으러 왔는지는 이야기할 거잖아. 그지? 내가 사주를 보러 왔다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물으러 오는 사람은 돈 내고 물으러 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해그 사람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힘든 사람. 그래서, 뭐, 반지에 오갖고 잘했다 하더라도, 뭔가 힘들고, 응? 옷을 잘 갖춰 입고 왔다 하더라도, 힘들고, 뭔가 힘든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개만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상냥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기 곡선 연습 많이 했지? 안 했지. 에이씨.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머릿속에 딱 들어갔는데, 주기 곡선에 우리는, 모든 것은 이 사람이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디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 더 이상 우리 풀고도 하나도 없어. 운명번호, 이것이다. 어. 자, 그러면 이 주기사는.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부담 갖기 절대 아니야.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상담은 이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그게 조언을 하는 것이 상담이지. 점점 매끄러워. 니가 어떻게 칠8로된물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완전 그 소리 하는 거, 이거 아니 돼. 그건 헛소리야. 이 사람이 물으면 내가 어떤 것을 답해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왔다. 그치? 그러면 다 했잖아. 자. 여기에 지금 업장이라면 업장말 대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농담삼아 업장이라는 것이 멋있지 알아요 이렇게 이때 오게 되면 업장이 뭔지 알아요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금 운은 대기 좋은데 이 업장이라는 꼬약한 것이 당신이 운을 못 풀어줬다 이건 답이야 왜 그럴까요? 이렇게좋 거잖아 그렇지? 안구 되면 자 내가 지금 운은 좋고 뭔가 해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일이 잘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일이 있다면 이건 업장이라 했으니까 바로 업장이야 업장 갖다 풀어보면 돼자 업장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응? 요거 시기를 딱 넘기면 되죠 그제 그러면 여기 어떻게? 여기 여기 왔다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 지는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된다 말이야 그제 그러면 업장이라 하면 업장 농담사람 하면 되는 거야 자이 이 시기는 운이 좋은데 이 시기에 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업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합문적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인데나 똑같은 말이야. 응?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뭐가 어떻고,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거야. 그때서 이제 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작용하는 게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답은 이것이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제? 간단한 건 먼저,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하고. 자, 이동기에 오게 되게 되면, 뭔가 잘 되는 이동수다. 이때 나이는 지금 내 주변에서 워낙 많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 자, 좋은 거 나쁜지 모르지만,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때는, 좋고 나쁘고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자,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에게 왔을 때 좋은 인연으로 이 이동시에 거쳐 있을 때는 나에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많겠지 그러면 이 좋은은 어디서 있어요? 그 사람을 언제 만나는지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을 언제 만나서 나에게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사람이 만들면 내 인재는 좋은 일, 내가 지금 업장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지?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만난 사람이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 조심해, 그지? 조심해. 자, 그러면 이 시기는 뭐더라? 인연의 시기다, 그죠? 자, 인연의 시기라게 되면 인연이 나에게 뭔가 인연으로 얽혀져 있다는 거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인연으로 나에게 그, 그러면 어떻게? 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인연이 많습니까? 좋은 인연이 왔습니까? 인연으로 응?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까? 하는거에요. 이게 눈이 삐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군비를 못해. 이때는 분명히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증계되고 있는 사람 그럼 인연만 풀면 돼. 인연만. 인연도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그래서 이 좋은 인연은 어떻게 해? 언제 처음으로 언제 만난 인연이 좋은 것도 했잖아. 그지? 그럼 이때 만난 인연들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좋은 인연이 왔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인연이고 나쁜 인연은 나를 위험해 볼수 있는 인연이다. 그렇지? 그런데 인연의 시기에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좋은 일보다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일은 좋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은 나를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서 풀어가는 것이고 나쁜 인연은 어떻게?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A, B라는 사람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인연을 나, 좋은 인연으로 나에게 왔는가, 나쁜 인연으로 나에게 왔는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전개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인연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잘안 되는 풀이야. 일이 잘안 풀린 것이고. 나쁜 인연은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일이 잘안 풀리면 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가 또일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는 인연의식이잖아. 똥 여자는 남자가 생겨있어. 똥 여자는 남자가, 남자 자주를 갖고 오게 돼 있어. 꼭 남자는 어떻게 여자 사주를 갖고 있어. 상당하면그렇티 정상적인 사람은 이안 보러 온다. 또 이때는 어떻게 이때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다 이때는 꼭 인연이, 인연법으로 인해서 일 때문에 오는 인연들은 아주 좋은 인연이야. 그치? 뭔가 일이 생계되면서 그러면, 이때는 아 인연이구나.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 됐노? 인연로 이것을 풀어야 돼. 말 때문에 이때는 인연이고 이때는 업장이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으로는 안되그 사람은 묻는 건단한 가지다. 내가 아직까지 모른다는 분이다. 저 사람이 말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모른대. 그런데 인연이 문제고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끝던 거야. 그것 그 사람은 차근차근 다 풀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핵심을 물으러 오는 때까지, 내가 이제 전초 작업을 해야 돼. 그치? 간신법을 읽어야 돼. 누구말따라 공이 같이 딱 앉아갖고 착! 이래 보면 알면 되는데, 그런 사람 절대 없다. 무당이라도 뭐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른다, 이 말이야. 간신법을 어떻게 읽 간신법을. 명하니까 간신법이지. 그래서, 이 핵심을 알기까지는 어떻게, 이 주기 이상은 어떤 답도 없다. 맞춰갖고 별거 없다. 여기 정치갖고 뭘맞냐 그렇지? 그럼 이 시기에 온 사람은 무엇으로? 응. 업장 이 시기에는 업장을 얻고 갖고 이동의, 시, 이동의 시기에는 이 변화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갖고 좋은 일들고 나쁜 일 이게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좋은 일, 나쁜 일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응. 이때 나쁜 일이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동수기 말이. 이 때문에 이동의 변화가 어떤 일로 정해될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정겨되어 가고 있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때는 인연의 시기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제 죽을 고비잖아 말 그대로 정말 로 힘든 거야 이때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면 이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어떤 일이 있겠나 자일래서 힘든 사람도 있고 이 돈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세번째는 인연으로 힘든 사람이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이 이 세계가 있다 그지 그럼 이 시기는 대부분 다 제일 문제는 인연도 만 제끼 놓고 인연보다 더 급한 게 이거다 이게 말야 아, 건강은 나중에 특별한 거할때 응? 미래를 실수를 풀고 한수를할때 건강은 있는데 상담할 때 머릿속에 담지 마 처음에 상담할 때는 건강 같은 이런 건 절대 닳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건강 때문에 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 물으러 돈 주고 안 온다, 건강한 사람. 병원 가기 바빠갖고, 그 중에서, 응? 골치 아프고 안 된다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물어오는 거요 자, 이건 대부분 다 돈이로.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영혼의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말하면, 이제 맞다 이 사람이 제일 신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말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소통이 돼야 돼영혼이돼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가 1년이 남은 사람도 6개월이 남은 사람도 있고 1년이 남은 사람 있고 2년이 남은 사람 있고 3년이 남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이 시기가 오는 사람그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 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 딱딱하면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하는 거야 이지 참을 수밖에 없는 게이 시기는 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했는데 상담할 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나? 아 이제 내이 고비는 다넘것같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나. 아내 조금만 참으면 되겠는 걸. 그래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너가 뭐이한번 죽는 데서고 내가한님 망한 데서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된이 말. 조금 이거 넘겨야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냐 그러면 분명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분명히 나오게 되있다 그러면 말 안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그면 여기 딱 찍어주면 아 여기 남았으면 1년 몇 개월 여기 오면 한 2년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답이 끝났잖아 자이 시기는 자꾸 넘겨야 된다 그러면어떻게 돈이 필요하면 비축 자금도 돈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 시기도 힘들고, 자기가 무슨 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 시기도 이어가면 되는데, 이어가면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시기, 오, 이 시기 올때 망할 거는 미리 망해 버려 이유가 좀 됐다. 망하고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시기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한남할 때, 이게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언제까지 참으면 됩니까? 이거 계속 할래요 아, 씨, 기미가 좋은, 아, 이고비만 뭐 넘기면 잘 되겠, 잘 되겠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 그지? 잘되는생각이 되면 나는데, 안 아, 되면 망해버려. 스스로 망해버려. 망해버려야 내가 다음에 이 시기가 오도록 제기를 할수 있는 거야. 이때 끝까지 몰고 가고맨 마지막에 가고 망해버리면, 이제는 이 시기에, 좋은 시기가 오더라도, 회복을 못 하는 거야. 준비도 못 하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노? 오사돈팔점 성재 누나야 고무에 해갖고 돈다 다가서 쓰는데 그 뒤에 마요 보고 나면 이 뒤에 뭐가 하겠노?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미리 마요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시기를 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 이 고비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준비를 해놔야 돼 내가 이 시기를 넘을 때이 시기 하면 돈 아니야 망할 때또한 하면 지금 유부에 따라 거의 코로나 이런 게 난리직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 주고 점포 사갖고 장사할 사람이 있겠나? 장사할 사람 100% 망한 거지 지금 언제 이게 회복되겠나?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그 뻔한 것을 우리는 논리를 안 편다는 거다 다 타고난 게 목이 있어 갖고 떻고 물이 있어 갖고 떻고 이러면 안돼 물가 가라고 물이 있다고 물가 가고 마음이 있다고 산으로 가라고 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이거. 자 그래서 이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 이외에 내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준비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여건이 안되니까 안되고 힘드니까 안되고 돈이 없으니까 배우러 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살수 있는 건이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공부도 공부고 기술 공부도 공부고 전부 다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건 공부야 공부하고, 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 사실, 능은, 이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할까? 내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누구 말 때는 뭐, 하느님인데 빌고, 부처님인데 빌고, 내 이제 복, 복 주고, 온 주고. 아니, 미쳤다. 하느님 어딨노? 뭐, 복 주고, 온 주고 할게 어딨노? 지가, 복 주면 뭐해야지금 받아갈 줄 알아야지. 그치? 복을 하는데 떨어졌다 손치더라도지 받아갈 사람이 받아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이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이 시기에 딱온 사람은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 이제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변화가 막 온다며. 좋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펼쳐진다. <웃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이제, 이제 이 고비 다 넘기니까 이제 때가 왔네, 요 때가 왔다 카는데 그치? 그럼 때가 왔는데, 난, 그럼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그 때를 <웃음> 만들까? 궁금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나뭐 해야 잘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야 잘될 것이고 어떤 길을 가야 살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을 것이고 우리 답이 왔잖아. 그래서 발복도 있고 음, 풀문대 잖아 당신은 보이 있으니 어떤 길로 가고 팔가문이 있으니 어느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연결을 많이 하게 되면 당신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다 음. 그러면 그것을 내가 또 찾아간 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지? 자,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또 만나, 자기가 베푼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이제 좀잘될 때, 많은 사람인데 베풀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자기가 어려울 때찾아와갖고 갚아주려고 하겠지. 그런데 자기 인제 베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누 찾아오겠나? 베푼 게 없는데.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빌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가지고. 할아버지인데 빌던, 할머니인데 빌던, 정 위에 빌던,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야. 그때 빈대고 복주라고 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올바로 갈수 있으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인이 필요한 거야. 기인이라는 꼭 사람뿐만 아니고, 내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내가 직장을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 직장을 소개해 줄수 있는 사람, 인연이 돼갖고 내가 할 일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기인이다. 귀한 사람이지, 누구말때나 또, 니인데, 뭐, 돈을 갖다,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절대 기인이 안 된다. 기인은 대가가 없어야 된다. 나 그냥 도와주는 거야. 자세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때가서 누구한테 내 돈, 네 장사 내 말을 해갖고 일을 빌려줄게 이자 어? 3부씩 내라. 그것은 도둑놈이지. 이짓 사람은 좀 망했는데 그럼 지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네 일하고 내가 설치해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다 하고 지는 일만 시키면 꼭 월급 조 굳이 주고 그것은 도둑놈이잖아. 그거는 기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인의 노릇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이것에는. 그럴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도 힘이 생기고, 내가 뭔가 행사도 힘이 생기고, 뭐할때뭐 뭐 힘을 받아야 되잖아. 요그지 그러면 조상의 힘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오케이? 자, 이때는 변화가 많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이 이어져 온 것도 있고 새롭게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딱지는 여기가 우리가 제일, 이것이 기회의 시기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기 때는 업장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다. 올바른 선택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나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다. 입장시기. 그러면 예를 들어고이 시기에 와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게 되면 딱 떼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여건이 해갖고 자기가 가야 될 목적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길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잡혀갖고 빛내갖고도 장사를 시작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때는 사람 오게 되면 상담하기어쩔수없지자이식게 되면 됐어. 때가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이때 한 1, 2년간 준비 열심히 해갖고 3, 4년 동안 행운의시기때돈 왕창 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10년이 증해되는 사람도 있고 응? 또 2, 3년만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응?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이게 자기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도 더 많고 이렇게 하는 거예 응? 그럼 큰 줄기는 우리는 이것만 딱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잡다만 문제야 어렵다고 처음 때 생각하면 안돼자 응?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거고 내가 배운 거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할때이 사람인데 말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힘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간대. 그럼 이 사람이 몸이 힘들다. 그럼 일자리가 이런 게 부족하잖아. 그럼 좋은 일자리 우리 안 내주는 것이고 이 돈이 부족하면 돋벌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치? 이, 이 정신이 나가